지난 4일 오전,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런데 이 발사체의 정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발사 하루 만인 5일, 북한 당국이 미사일을 닮은 발사체의 사진 10여 장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구 미사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직후 처음 합참은 오도반도 일대에서 불상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40분 후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로 수정하였다. 이후 국방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신형 전술 유도 무기로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힌 채더 이상의 의견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반응도 비슷하다. 론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판단 중이며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두미사일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또 북한은 아직 미국과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으며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 CNN은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핵화 프로그램에 제프리 루이스 소장과 함께 발사 당시 위성사진까지 입수해 분석한 뒤 발사된 위치, 백기가스의 두껍고 연기자욱한 모습, 로켓 발사 흔적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 등은 모두 북한이 선전해온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를 둘러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태도는 그저 답답할 뿐이다. 발사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가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어쨌든 북한은 1년 5개월 만에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쏘아올려 다시금 무력시위를 시작하였다.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참 원망스럽다. 소문에 의하면 유별난 결벽증으로 방문하는 장소마다 변기를 교체하여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다고 한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실정으로 탄핵되고 말았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사죄하지도 않은 채 거리로 나가 국민의 외면 속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현 시국은 매우 위험하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69년 전, 북한은 개성근방에서 소규모 전투를 벌이면서 지속적으로 남한과 유엔을 향해 평화적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스처를 취했다. 모두 도발을 숨기기 위한 작전이었다. 남한 정부는 설마 북한이 전쟁을 벌일까 싶어 방심하였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이대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의 기세라면 한강 이북 지역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부팅과의 정상회담으로 힘을 얻은 김정은이 미사일을 또 발사할 것이라 주위에 말하기 감섭게 5월 9일에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나는 극비로 모 관계자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는데 그 관계자는 당황하며 영원한 비밀로 남기자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날짜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자 그는 매우 놀라워했다. SNS를 이용하여 국민선전에 능한 여당과 친문계 인사들에게 묻고 싶다. 문 대통령이 나이 어린 김정은에게 관용을 베풀고 세계 우방국을 순회하며 그를 위해 변명까지 해주었건만 문 대통령의 행보를 오지랖이 넓다라고 폄하한 그의 예의 없는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왜 북측의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가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내가 아는 문 대통령은 선한 사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북한을 감싸주었지만 북한은 막말과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북한의 눈치만 보면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북한의 불순한 태도를 참고 있어야 하는가. 이번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대북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도 북측이 오지랖이 넓다고까지 말한 중재자 역할을 더 이상 자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목숨이다. 지금의 대북 정책을 고수한다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절체 절명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